는 어, 우리 인터넷어필기초 커팅, 설아치기 이중 따기에 의해서 이 단계, 이 단계 여기는 몰딩을 몰딩을 여이내틈서 붙여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연기각 대각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연기각을 우리가 이중 따기 하는 게 나와요.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면 잡고 각 잡고 면 잡고 각 잡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시종 영어지요 물론 0 년까지 됐지만은 그래서 면을 잡아주고 면을 잡아주고 각을 잡아줘야지만이 면을 잡아주고 나면 필름이 두만 왔다 갔다 하면 필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각을 잡아버리면은 필름이 각이 잡힙니다 그때 여러분 들해태어들들서딱 잡아버리면 이 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면 잡고 각 잡고가 안 되면은 이 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은 알집을 만드는 거 알집을. 그래서 면 잡고 각 잡고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서 연습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마 칠하는 거, 프라이마. 이 프라이마는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 프라이마예요, 수성 프라이마. 수성 프라이마는 유성하고 달리 냄새가 없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수성 프레임은 냄새가 없다. 유성은 냄새가 있다. 냄새가 있다. 우기철, 동절기, 습기에 마르는 유성을 하지만 수성은 그래서 수성을 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프레임을 많이 묻은 상태에서는 고고지를 먼저 칠해줘. 고고지를 이렇게 고고지를. 그래서 고고지가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고지 면은 우선 칠하지 말고 고고지를 먼저 칠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고요. 고고지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고지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을 이렇게 칠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이머가 많이 안 짜졌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짜도 짜도 프라이머가 많이 묻은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프라이머가 많이 짜졌기 때문에 당구만 되겠지요. 3분의 1만 당거 가지고. 찍어서 하면은 지금처럼 방울방울 떨어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프라이바를 칠해서 고고지가 충분하게 적셔진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을 이렇게 칠해줘야 된다, 면을. 이쪽 고고지는 우선 칠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칠해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프라암바를 칠하면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이뭐 작업을 이렇게, 심중하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다 칠해졌으면은, 그 다음에 드라이기, 드라이기, 공원용 드라이기를 가지고, 공원용 드라이기를 가지고. 드라이기는, 드라이기는, 어, 우리 스킬 드라이기지만, 이것이, 일단은, 어, 됐을 때 필름이 이렇게 녹을 수 있는, 이렇게 열이 빨리빨리 빨리 전달되고, 이런 드라이기가 좋은 드라이기죠. 이렇게 해서 고고찌를 90도로 저가지 아려요 처음에는 가까이 돼도 여기 가 모서리가 안타는데요 좀 마르면 금방 타버리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됐다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마르면 떨어져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찌만, 고구찌를 말이다 보면은 고구찌를 말이다 보면은 면은 자동적으로 말라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린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 됐어요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변한 모양이 하나 있고 만져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필름을 붙여보는 방법이 있다 필름을 붙여봤을 때 이렇게 필름을 붙여봤을 때 내가 장력을 이렇게 잡아서 장력을 하기로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트라이머가 약하다든가 필름이 안 좋으면 은 이렇게 붙였을 때 그걸 잡아주는 이거는 힘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돼서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밑작업이 끝나면은 여기다가 바로 붙이는데, 고, 고, 기둥, 기둥, 이렇게 붙인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기, 면 잡고 각 잡고 연기 내는 거, 이걸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께, 예, 주, 주, 주, 저, 그죠, 양모를 가지고, 양모를 가지고 해주면 돼요. 예? 양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여기 옆에는 붙이지 않아 필요 없는 것은 먼저 커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커팅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커팅을 해주고, 이렇게, 커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뒷, 뒷면에는, 뒷면에는, 잘라, 어, 커팅을 어, 해줘도 되고, 붙여버려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버리고요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음,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요, 보호 붙이는 게, 알판에서, 어, 호음이 있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기, 하고, 면 잡고, 각 잡고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면 잡고, 이게 중요한 거요. 면 잡고, 각 잡고, 각 잡은 다음에는 헤라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당기면은 요 면을 다시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야 필름이 다시 온 위치가 안 된다. 오 위치가 안 된다. 그래서 요 면을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면 잡고, 각 잡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웃음> 3 내지 4일이3 내지 4일 m 을 태워준다 시접을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 내지 4일 m 시접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3 내지 4일 m 이렇게 3 내지 4일 m 이렇게 시접을 준다 볼을 이렇게 붙였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밑에 볼을 이렇게 붙인다 볼을 먼저 붙이고 기둥을 붙인다있어요 그래서 볼을 이렇게 먼저 붙여라 처음에는 처음에는 필름을 이렇게 안착만 시키는 거예요. 안착. 그래서 필름에다가 여러분들이 2 m 3 m 되는 른 필름 붙일 때는 이렇게 안착만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필름이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 필름을 갖다가 붙여 준다는 얘기예요. 뭐로 딱딱한 것은. 면 면을 이렇게 두 번만 왔다 갔다 피집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늘어나서 필림이 늘어나서 있을 때 각을 잡아서 다시 헤라로 넣어주면은 이 면은 절대 쥐가 다시 원위치가 안 된다. 원위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면 잡고 각잡고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안에다가 태워줄 일이 생기면은, 안에다가 태워줄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여기서. 면. 면을 잡다. 면을. 두 번만 아다 갔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을 걸어가지고 각을 잡았어요. 이때는 손가락 이팍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완전히. 각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요 면. 요 각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고에서 배울 거예요. 이 코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콩업 잡는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음, 과거에서 배우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게 말을 잔들고 잡고, 이렇게, 리턴이 되면은, 주구 헤라를 가지고, 주구 헤라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정확성을 딱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홈을 잡아서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이쪽에도 여하 같은 방법으로 해서 코너 잡기를 해주는 거예요. 코너 작기를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두께자를 가지고 2인이 3뇌이 2뇌이 3 mid. 이렇게 두께자는 흔들리니까 양손으로 잘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2인이 3뇌이 다시 여기서 2인이3뇌를 잡고 2인이3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 기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뭘 보여드렸냐면, 코너를 메꾸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너를 안 메꾸는 걸 보여드렸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기둥을 붙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미연 잡고, 미연 잡고 그 다음에 각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이때 필리미온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죠? 하늘을.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눈높이 시공이 적용이 돼가지고 필리미온을 하늘을 보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여기서는 필리미온이 땅을 보겠죠. 땅을. 필리미온이 필리면이 땅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높이 시공이라고 말을 한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필리이 필리미, 고, 기둥, 기둥, 이렇게 붙인다 이걸 다 아시고, 그 순서를 아시고, 그 다음에 연기각, 대각선을 이와 같이 만드는데, 연기각 만드는 방법은 여기 말고 다시 또, 알파, 알파를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칼을, 부질러라 해서 이중 따기 할 때는 칼을 반드시 이렇게 부질러서 이중 따기 해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요. 부질러라. 칼을 안 부지러면 이중 따기가 안 된다랬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진단 말입니다. 큰 하자죠. 큰 하자. 아까 프라이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잘 붙지요 지금 또 안에가 공기가 여기서 라루리 켜놨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지금 잘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마감을 해줘야 돼요. 마감을 할 때는, 여러분들, 터지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마감을 해주시고, 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감은 마감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면이, 미을 보고, 하늘을 본다. 이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가운데는 그냥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요. 이게 높기 때문에 여기가 사각이에요. 여기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 잘 보이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여기가 사각일 거고, 키가 큰 사람은 여기가 사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눈높이 시공을 적당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시선을, 사람이 시선을 피해주는 게, 피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붓개자가, 주걱 헤라가, 주걱 헤라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태워주는 결과가 되니까, V자로 놓고, 주걱 헤라를 V자로 놓고, 헤라와 이 사에다 이 칼을 대고,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는 이중딱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중딱의 정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렇게 구석에서는 일단 필름의 전체적인 세력을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지거들이 몰고 느려지기 때문에 몰고 느려지기 때문에 필름의 세력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름의 세력이 없어진 다음에 차근차근 이렇게 먹어들어가면 은 구석까지 먹어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필름의 세력을 음, 없애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필름이 세력이 없으면 필름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따도 되고 헤라를 대고 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이와 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따면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칼로 대고 따는 방법과 하나를 이렇게 대고, 하나의 V자 안에다가 칼을 대고 가는 방법.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 저기 저, 어, 이쪽 코로에, 코로에 주구헤라를 쓰는 방법이 그,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걸 철거할 때는 철거할 때는 배웠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와 같은게 여러분들이 칼질 연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엄지손과 검지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붙이고 내가 흰 속에 떼야 내가 또 필름 연습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붙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뗄때 희석하게 떼줘야 돼.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름을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나중에 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붙이고, 빨리 떼고, 다음 터 연습하고. 만약 느려지면 연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또 연습을 하시려면, 주어진 시간에, 붙였으면은, 빨리 또 내가 싹 긁어가지고 떼내고, 또 다시 연습하고. 것도 떼는 것도 유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떼는 걸 아무렇게나, 이렇게, 결의 없이 떼면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잘뗄수 있도록. 기자재도 손상이 안 가고, 나도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뗄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